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기업의 대다수는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크라우드 펀딩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한 또 하나의 유통 서비스가 아닙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 많으시죠? 요즘 창업 및 스타트업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그런 기업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 조달의 목적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크라우드 펀딩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이 참 많은데요. 크라우드 펀딩의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 요소들을 잘 숙지하고 접근한다면 보다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지니고 있는 사업적 의미와 어떠한 펀딩 사례들이 존재하는지를 참고하여 서내 사업, 내 아이템에 잘 접목시켜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론 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최동철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의미와 정의, 크라우드 펀딩의 주요 카테고리 및 사례, 크라우드 펀딩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 그 이외에 펀딩 준비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라우드 펀딩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크라우드 펀딩을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론 이런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와 투자를 의미하는 펀딩의 합성어인데요. 다시 말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뜻과 그리고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관심 있고 응원하는 개인 및 회사의 투자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보유한 개인, 기업이 펀딩 중개 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서포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초창기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과는 지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초창기만 하더라도 아이디어만 갖고서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 시장 자체가 커져가면서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서는 크라우드 펀딩 자체는 어렵고요. 최소한의 시제품과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더 대중을 설득시키고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특정한 곳에게 예를 들면 은행이나 투자사에게 투자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펀딩을 받는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대중들이 펀딩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게 될 텐데요. 그중 물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리워드형 펀딩이라고 하고 수익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받는 경우를 투자형 펀딩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투자형 펀딩이 조금 더 투자에 가깝고 리워드형 펀딩은 유통, 여러분이 익숙하신 이커머스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대부분 리워드형 펀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 전에 펀딩 중개 플랫폼에 올려놓고 대중들에게 펀딩을 받아 그 자금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펀딩 서포터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그만큼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중들을 잘 이해시키고 그들에게로 하여금 투자 가능성을 느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왜 크라우드 펀딩이 필요할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필요성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론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사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망한 회사에 과연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가게에 미래의 기회나 성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금융기관은 없을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금융기관을 비롯한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고 투자금 대비 수익을 볼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존 자본시장에서는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곳, 돈을 잘벌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자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기준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스타트업 창업기업은 극소수일 테니까요. 하지만 대중이라면 어떨까요? 투자를 하는 주체가 대중이라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대중 중에는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것은 대중에는 이런 기준 외에도 수많은 다양성과 수많은 시선을 가진 기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 아는 대표님에게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대중들이 있고 또 내가 평소에 관심있게 지켜봤던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는 대중 그냥 저 대표님이 신뢰가 많이 가고 믿을만해서 투자하고 싶은 대중 등 저마다 다른 기준들을 가진 대중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준들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자 구심점이 되겠죠.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영철버거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드셔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종종 먹어봤거든요. 한때 천원 햄버거로 유명세를 탔던 햄버거 가게였고 이영철 대표님이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도 장학금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기에 학생들에 인기가 높았던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겹치면서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고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이 가게에 투자, 대출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즉, 그대로 폐업을 맞이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펀딩을 진행해서 크라우드 펀딩이 열렸고 한 달이 채안된 시간 동안 무려 약 7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은 무려 2,600명에 달했죠. 당시 리워드로 제공한 것은 가게가 다시 개업했을 때 햄버거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사실상 기부 후원에 가까웠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은 근처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 사장님의 사연을 잘 알고 있던 졸업생 동문 그리고 지인들이었습니다 가게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한 이 자금을 마중물로 하여 다시 가게를 열수 있는 기반이 생겼고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SNS로 퍼져나가고 확산되면서 더큰 응원과 원동력을 얻어 가게를 무사히 재개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난 10주년 행사 때이영철 사장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내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자신에게 있어서 깐부라고 말이죠. 단순히 펀딩으로 재기한 가게를 뛰어넘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응원과 팬덤들이 형성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또 다른 성장과 도전,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처럼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서서 기존의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대다수의 소외된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창작자들을 위한 서비스 그들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주 짧은 사례 두 개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국내에 들어올 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투자가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 애니메이션은 투자가 쉽지 않은 컨텐츠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작품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펀딩에 참여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작품을 만든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팬들이 펀딩에 참여했습니다. 기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이 사업의 아이템이 팬이야, 그러니까 투자할래, 이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죠. 기존 금융시장에서 팬심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이 함께 참여하고 그 다양성이 발현되면서 이러한 점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회원수 500만 명이 넘지만 이 500만 명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10명, 50명이 내 프로젝트, 내 제품, 내 서비스에 호응하고 열광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창업기업들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티라는 제품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군의관이셨던 대표님께서 군인 시절의 병사들에게 수액을 맞는 대신 경구용으로 이러한 수액의 효과를 누리게 할수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서 비록 아직 출시 전이었지만 많은 대중들과 만나게 되었고 진전성 있는 스토리와 발전적인 내용으로 많은 서포터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지금의 유명한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히 자금조달로 정의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비전과 에너지를 지닌 서비스며 창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창작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고 대중의 다양성을 통해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프로젝트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중에서도 리워드형, 즉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카테고리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카테고리가 다 가능합니다. 테크 가전부터 후원, 출판, 모임까지 현물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가 펀딩이 진행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 현물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펀딩이 성공하기 어려운 건뭐 당연한 사실이겠죠.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기업의 대다수는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혹은 새로운 제품을 막 출시할 때 크라우드 펀딩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홍보 마케팅과 판로 개척의 기회를 얻고자 펀딩을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펀딩의 추세는 최근에는 그 다양성을 더 구축하고 대상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났다 라고 불리는 펀딩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펀딩으로 단 10분 만에 30억에 가까운 자금이 모이기도 하는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며 아이디어 제품에 IP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것을 제품화하여 시장성 검증을 하면서 펀딩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패션 아이템이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진솔하고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큰 성과를 기록한 프로젝트도 있으며 대표님의 열정과 노력이 정말 많은 팬들을 만들면서 여러 번 펀딩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이제는 누구나 할 만한 유명 뷰티 브랜드로 성장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크라우드 펀딩은 좋은 아이템과 제품을 비롯하여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서사가 뒷받침됐을 때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지속 제공하는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문화 컨텐츠의 강세로 인해 IP 및 팬덤형 펀딩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세를 탔던 드라마가 종영되자마자 해당 IP를 활용한 굿즈 제작 펀딩으로부터 오래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팬덤 프로젝트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좋은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아이돌 그룹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펀딩, 내가 사랑했던 컨텐츠의 귀환에 열광하는 프로젝트까지, 기존의 일반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화를 결합한 펀딩은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펀딩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내 아이템, 내 제품에도 이와 같은 IP, 콘텐츠를 결합해서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시고 그 기회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얻어보시는 것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추세는 이제 대기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도 시장성 검증 관점에서 펀딩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유명 전자기업, 자동차 기업, 푸드 기업들에게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신제품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딩은 이렇게 여러 정보와 의견을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더 많은 서포터들을 유입시키고 그들의 낙수효과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 창업기업들이 진행하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에도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시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너무 진입장벽이 높은 것 아닌가? 난 소소하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싶은데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런 점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이 높은 것도 있지만 대학생이나 일반인들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크라우드 펀딩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꼭 몇억씩 펀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핸드메이드 제품들의 펀딩을 통해서도 여러 명의 팬들과 함께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의 내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를 얻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핸드메이드 펀딩은 요즘 개성을 중시하는 수작업이 인기가 많은 만큼 그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요즘 되게 핫하죠? 거의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비대면 시대가 더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강 수요를 명확히 알수 있고 서포터들과 편하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펀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시너지로 결합해서 온라인 클래스 펀딩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누구나 펀딩을 시작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온라인 클래스와 더불어 전자책, 출판 펀딩도 꾸준하게 잘 진행되는 펀딩 프로젝트 카테고리입니다. 이건 역시 누구나 진행 가능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펀딩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책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체로서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펀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에서 이미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왜 크라우드 펀딩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스타트업 창업 기업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세네가지 정도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듯이 진행했다면 이번엔 이를 좀더 명문화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서포터 즉 새로운 팬 만들기입니다 새로운 상품과 아이템에 열려있는 수많은 서포터 펀딩을 통한 새로운 고객층 확장으로 인한 매출 발생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뉴 스타트 재고 부담이 없는 매출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주문 후 제작 방식으로서 펀딩 기간 동안 주문량만큼 제품 제작이 가능해서 재고관리가 용이하고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뉴 아이디어, 바로 시장성 검증을 하고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서포터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 및 제품에 대한 시장성 검증이 가능하고 서포터들의 후기를 통해 개선점과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도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뉴마켓, 새로운 유통 팔로 개척입니다. 펀딩 성과를 기업 및 제품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해서 후속 투자 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펀딩 서포터와의 장기적 관계가 구축되며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의 확장 교두보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펀딩을 7번이나 진행했던 대표님의 말씀을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뉴 스타트에 속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선주문을 받고 주문이 들어온 만큼 제작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새로운 사업 초창기에 고민하는 시점이 제품이 고객들에게 반응이 있을까? 과연 결제가 될까거든요. 확신을 갖고 재고를 만들어도 자칫 그것들의 발목이 묶이기도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에는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다음은 펀딩으로 수십억의 매출을 만들고 있는 또 다른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표님은 서포터와의 소통, 그들의 아낌없는 응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펀딩 서포터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메이커의 생각과 신념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들이에요. 사업을 그만둬야겠다 생각했을 때 저를 응원하고 그러지 말라고 혼내주시는 서포터 분들에게 댓글을 보고 힘들더라도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게 저희 제품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크라우드 펀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런 생각과 결심이 드셨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도록 강연 말미에 자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참고가 되실 수 있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상식들만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펀딩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딩은 일반 판매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숙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며 그래야만 앞으로 진행될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구매, 판매, 주문이 아니라 펀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수익금 매출이 아니라 펀딩금, 펀딩액 판매자가 아니라 메이커 고객, 구매자, 소비자가 아니라 서포터 상품, 제품이 아니라 리워드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스토리 각각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이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일단 숙지해 놓으시면 펀딩을 준비하실 때더잘 이해가 되실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세 페이지, 즉 스토리를 작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서포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 누구누구입니다. 서포터님들을 위해 제가 직접 만든 특별한 리워드, 어떤 어떤 것들을 펀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포터님들께서 펀딩해주시는 펀딩액을 앞으로 더 좋은 리워드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대략 좀 감이 오시나요? 너무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서 헷갈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용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펀딩 페이지를 보면서 앞으로 메이커님들이 하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펀딩 페이지인데요. 어떤가요? 온라인 쇼핑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먼저 제일 밑에 네모 친 부분을 보시면 펀딩 기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설정한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펀딩액이 모여야 리워드를 제작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직접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13일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은 펀딩이 종료되는 날까지 13일이 남았으니 펀딩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서포터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마감 날짜를 뜻하는 거라고도 수 있을 겁니다. 펀딩 기간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 7일에서 약 60일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어떤 프로젝트로 펀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은 약한달 정도 대략 20에서 25일 정도 진행하실 때 효과가 높다는 점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펀딩에 참여해주시는 서포터님들께서 이탈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은 목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 펀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정해주셨으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의 펀딩액이 모여야 리워드를 보내줄 수 있다는 라 것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 이 금액이 있어야만 내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목표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표 금액 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목표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억 이상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메이커님들께서 50만원을 목표 금액으로 설정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1 어, 천만원 정도가 모였다 이런 경우에는 50만 원만 받아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초과분도 당연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목표 금액은 당연히 100% 이상 달성되어야 펀딩이 성공하시는 것인데요. 목표 금액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내 현재 예산과 제작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펀딩 기간 목표 등을 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어떤 제품을 제공할 것인지와 그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토리를 기획해야 합니다 우선은 장표에 있는 간략한 팁 부분만 숙지하셨다가 구체적으로 펀딩을 진행하게 되실 때에는 상세 내용에 대한 컨텐츠를 꼭 자세히 공부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리워드 설계를 하실 때는 구체적인 수량, 구성을 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먼저 펀딩 시 혜택 구성 필수품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제공일자 정하기 명확한 이미지와 상품 소개, 당연한 거지만 매력적인 상품을 고민해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리 기획은 우선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입부를 시작으로 해서 리워드 핵심 포인트를 소개하고 진정성 있게 메이커를 소개하며 리워드 리스트와 리워드 발송 정보를 매우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누가 과연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 요건입니다. 일단 크라우드 펀딩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진행 가능하신데요 다만 국내 계좌가 없는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펀딩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목표 금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초과분은 얼마든지 수령 가능하고 그래서 모집 가능한 금액에는 한도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표 금액의 100%를 달성하지 못해서 펀딩이 실패할 경우에는 펀딩에 참여해주신 서포터님들의 결제 전체가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펀딩 실패 시 우리 펀딩의 자금을 통해 자금을 받기 원하는 우리 메이커님들께 페널티가 있느냐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요. 페널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강연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신 메이커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한 또 하나의 유통 서비스가 아닙니다 또한 창업 기업, 스타트업들에게 일확천금을 얻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서비스도 아닙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내가 가진 진정성과 나만의 우수한 기술력을 잘 소개하면서 그런 진정성 이 있는 부분을 통해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서포터, 팬들과 함께 그 다음 단계로 한발한발 한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돕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짧은 강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요약되었지만 강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군가의 도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강연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도전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